나의 다이어트 식단의 필수 타바스코 소스를 소개한다 2주 동안 두부를 먹으면서 버틸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소스이다 타바스코 소스가 다이어트하면서 먹기 좋은 이유는 고추, 소금, 식초만을 사용해 발효시켜 만들어서 당류도 거의 없고 칼로리도 0에 가깝다 칼로리도 없는 게 맵고 자극적이어서 나같이 살찌는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비만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한 속임수로 닭가슴살, 두부 등을 오랜 시간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 국내 정식 판매되는 건 오리지널 소스 뿐이고 나머지 네가지 소스는 해외 직구로 구매해야 한다 148mm 기준 7,000원 정도 정식 수입 기준 두배 정도 비싸다 전부 0칼로리 칼로리보다 당류가 없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 타바스코 치플레 타바스코 갈릭페퍼 타바스코 그린 할라피뇨 타바스코 버팔로 오리지널 소스는 두 종류다 오뚜기에서 정식 수입 판매 코스트코에서 직수입 판매 성분 표시가 약간 다르고 미묘하게 맛이 다르다 타바스코는 신맛이 강해서 대체 소스로 스리라차 소스가 있다. 스리라차 소스는 조금이지만 대놓고 성분표에 설탕이 들어있다고 써있다. 설탕이 들어있어서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 타바스코를 먹기 위해 닭가슴살을 먹는다. 첫 타바스코는 그리날라피뇨, 이름처럼 녹색의 타바스코. 한동안 녹색 소스는 먹기 싫었는데 첫 맛은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다 조금 먹어봐서는 잘 모르겠어 청양고추 다대기 맛이랑 비슷하다 완전 한국의 맛 고추 다대기 같아서 정식 수입은 안 하는 것 같다 갈릭페퍼 어떤 업체는 가격을 두배로 파는 것도 있고 재고가 없는 것도 많았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 색만 딱 봐도 안나 다 뭐지 이거? 잘못 느낀 건가? 냄새까지 정확한 맛을 느끼기 위해 날로 먹는다 와 미친 이건 그냥 초고추장 맛이다 과장 하나도 없이 그냥 단맛이 없는 초고추장 맛이다 이런 초고추장은 국산 제품이 더맛있어서 굳이 사먹을 필요 없을 것 같다 버팔로 맛 버팔로 맛은 뭐 자주 먹는 맛이라 기대는 안한다 이건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너무 맛이 없어서 화가 났다 무슨 맛인지 알수 없는 향신료 맛 억지로 개수놀이 하려고 만든 것 같다 이건 정말 비추한다 먹고 있는 버팔로 맛이랑 너무 괴리감이 들어서 더 맛없게 느껴지는 것 같다 와 이런 건 개토끼도 안 먹는다 마지막 치폴레 구매할 때는 치폴레 뜻을 몰랐는데 위쪽 스티커를 보면 스모크라고 자랑스럽게 써있다 스모크 맛은 돌멩이를 찍어먹어도 맛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예상대로 가장 만족스러웠다 이 정도면 정식 수입 판매에도 좋을 것 같은데 맛있는 건한입더 그래서 결론은 그린타바스코는 청양고추 다대이마시고 갈릭페퍼는 단맛 안 나는 초고추장 맛 치폴레는 또 사먹고 싶을 만큼 맛있는 스모크 향 이건 답 없다 미친 버팔로나 같은 오리지널 소스지만 오뚜기 정식 수입, 코스트코 직수입 맛이 약간 다르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소스가 쏘는 맛이 더 강하다. 타바스코만 약 30병 먹은 타바스코 물리의 경력으로 정말 맛에 차이가 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겠다. 표시가 된 쪽은 코스트코 직수입, 표시가 안 되는 컵은 오뚜기 정식 수입 소스다.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 개토끼의 도움을 받았다. 표시가 되어 있는 컵은 개토끼만 알고 있다. 나 같은 전문가가 딱 먹으면 미묘하게 맛의 차이가 느껴진다. 미안, 솔직히 구분이 안 된다. 똑같네. 스리자차 소스도 먹어보고 쉽지 않아졌다. 타라코 소스의 단점은 휴대성. 그런 건 극복한다. 이제 어디든 함께할 수 있다. 해당 어. 가격은 80원. 내가 만약 다이어트를 어, 포기한다면 그건 더 이상 타라스코 소스를 먹을 수 없는 세상일 거다.